개굴 개굴 개굴 개굴 봐봐 이렇게 아파서 개굴 쓴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 써볼래? 개굴 개굴 개굴 아봐봐 개굴 개굴 개굴 개 엄마가 세워 주세요. 모 어? 아,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 싫대, 싫대. 알았어 알았어 아니, 소시지, 엄마 먹었어 아, 엄마? 에이, 맞아 이거? <웃음> 아 약간 피곤해? 아니 낮잠별못 자가지고 피곤해요 아영 시 피곤해요 어제 내 자고 바로 잤지? 응 이거 피곤했지? 피곤했지 근데 오빠 완전 기절했더라 완 어, 근데 기절했더라 너. 나, 나, 좀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육퇴하려고 했거든? 응. 어. 근데 기절됐어. 아, 육퇴 요즘 쉽지 않아. 너무 우리도 피곤하다 보니까. 아니, 똑똑. 똑똑. <웃음> 요즘, 아니 살쪄서 너무 좋아. 잘 먹겠다, 이거. 피자 살쪘지. 짜잔. 왜큰 거죠 숨을? 저희 그생하는 이제 우리도 영어로 숨을 네평살수있않잖아 아니 이게 아파트 2을네 평이랑 이런 빌라 2 4네 평이 다르다. 왜냐면 전용공간, 이 전용 공간이 그 우리네 엘리베이터 공다 공용공간, 다어다보리더 넓다. 전용이 넓지요. 대신 아기 키울 때 이제 밖에서 보통 아파트 반지에이러거나 아. 뭐 이런데 그런 공간이 음. 없긴 하아 지주팀 지주 지주 해 귀여워 아어이자 음. 쓰고 있으세요 배구리 모자 쓰고 있요 엄마 모자 써 엄마. 엄마 모자 아니 모자 배구리 모자 엄마 모자 내한테도 두고 다 가르친다. 참겹살이 맛있더라. 뭐야? 되게 맛있지 않아요? 맞아. 오빠, 사 사. 겹살 뭐야? 참삼겹시 진짜 제일 맛있더라. 여기서 뭐해? 고기. 나 죽이러. 뭐했어, 나 이거. 어디서? 어. 나 좋아서 나좀 놀래라거든. 좋아 응. 응. 어, 보람이 이 보람아 보이 잠올리 왔나봐 안쓰러워 이모 안녕 해줘 이모 안녕 보람쥬가 걸너가 아. 안녕 해줘 <웃음> 보람이 운다 운다 슬라임 괴물이야 슬라임 괴물이야. 어굴이안 보이냐 슬라임 괴물. 슬라임 괴물 울고 있다. 왜? 아니요. 이아요거이들어가지고 아, 이모. 맞아요. 아아 이모 안녕! 해줘! 안녕! <웃음> 이모 폭탄 머리야! 나. 이모 아니야. 폭탄 머리 엄청 심해요 언니! 아니 그 뭐야! 언 갑자기 왜 소리 지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아니 조절을 못 해가지고! 보고 싶단 사랑이요사랑이요 <웃음> 아니 사랑이요사랑이요아나 깜총 깜총 깜총 깜 토끼 깜총 깜총 안 해준다 깜총 깜총 깜총 깜총 아 예쁘다 니이모이만 주먹 감자 보여줘 주먹 감자 뭐야, 주먹는 뭐야? 뭐 하는지? 아? 아 이렇게야? 아 아, 이거 하는야 아, 주먹카페가 여기야? 아, 물어봐, 이러지 마라. 어? 어, 나모띠 아, 오늘 일요일이네 아, 손아띠네 손가락. 아, 손모띠네. 너무 활발해어다 손모띠. 손모띠는 처음 아이가 야, 아, 처음이라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니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지하거 써요? 아 아이소. 이런 뭐? 저거 꺼면 어쩌나? 캐요. 아 깜빡 눌렀다 이 아이디가 눌렀다. 걔 꺼져가지고 눌렀다. <웃음> 진짜 불쌍하뭐 <거>, 브라미. <웃음> 불쌍한 이 <웃음> 불쌍하다. <거. 웃음> <불쌍한 거. 웃음> <웃음> 잘 참고 있는 사람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걔 아이디 한번 지워줬다가. 아, 그러니까. 이제 불키로 아이디 보려고 하는데끊 뜨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8 시고 있사왔는때 갑자기 <웃음> 오늘 데이마치고 이거 얼마 하던데? 처음 몇번했던거 어, 같은데 비싸더라 아, 아니 드레싱이 당했어 응. 근데 아니. 오빠 청재 드레싱 세일 안 하면 안 산다 이가 아니 참깃뿐만 아니라 드레싱류가 아, 아, 자기야 다 6천원 7천원씩 이렇게 아비싸더 어, 근데 안 사먹는데 그 대용량으로 사야 되나? 그러니까 50% 할인하는 거뜯는거그런거 아니냐 아니면 드레싱이 살 필요 없어 어? 아니야 이거 야. 멍멍이 멍멍이 지 멍멍이 멍멍. 푹푹 팔자 멍멍이 멍멍이 모양 있지 멍멍이 멍멍아 멍멍아 있지 멍멍이 멍멍이, 멍멍이. 아니 치즈 먹어요? 아니, 먹어? 아예 치즈 발음할 수 있지? 치즈, <웃음> 치즈.